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10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양자암무 통신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장에도 후 역시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양자암무 통신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에코 프로 BM, 금양, SPG, 에코 플라스틱 KCS, 유일로보틱스, 에코프로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곧버스는 역돌초 박스 돌파 후에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2월 13일에 코스피 리딩으로 아직 추세 양호하지만 12월처럼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늘 비중 조절 잘하면서 하자고 했고 지금 다시 12월처럼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스닥은 20선 지지로 마무리해주었네요. 3월 10일 특징주는 제약, 2차전지 리튬, 전고체 배터리, 로봇, 양자암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국내 최외진단 의료기기 전문업체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전일 시해로 강세 나왔습니다. 오늘 정규장 상한가 마감했네요. 이번 실사가 잘 마무리되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최소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최대주주 미코도 함께 상승 나왔네요. 비보존 제약은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임상 3상이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기존 뉴스로 상승했습니다. 환기 종목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보존제약 최근 추천주이고 매물소화 확인 후 추천해서 4일만에 100%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기사는 메지온의 과거 뉴스이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라고 하면서 윤나데필삼상 재수 성공을 자신했고 삼상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박셀바이오는 고영암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세포치료제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큐어도 기존 도내 폐질 패치제 관련 소식으로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최근 오해고봄앞판건 계약 논의를 앞두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엠의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 지분이 현시 총 2천억 원의 5배인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레고 봄압의 임상 3상 기대도 여전하고 2분기 중으로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가 좋게 나오면 미국 FDA 승인 신청까지 권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추천주이고 90% 크게 상승했네요. 월봉 역돌초흐은 복습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전지 리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일부 강세가 나왔네요. SAT-ENG는 해외에 의존하던 2차전지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티라이텍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2차전지 특화 스마트 팩토리 패키지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인다고 하니깐 일정 참고하세요. 티라요텍 역시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생산 공정을 통해서 무수수산화 리튬을 생산, 양극재사 등 고객사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매출의 폭발적인 증대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다음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를 신형 전기차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석경AT는 새로운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고 레몬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수명이 늘었다는 기존 뉴스로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기업 A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이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서 연내 신제품 출시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라는 소식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어지면서 로봇 관련주인 티라유텍, 유일로보틱스, 에스피시스템스 이삭엔지니어링 외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M2i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적인 기업으로 분석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적인 현장 생산 장비와 상위 시스템 간 연결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양자 암호 관련주입니다. 리서치 아름은 6일에 챗봇이랑 인공지능 이유를 이끌 올해의 테마로 양자기술을 꼽으면서 유망주로 KCS, 우리넷, 드림시큐리티 등세 종목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KCS가 상하가 마감했고 우리넷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가 양자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시범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양자암호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들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전일시회로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넷은 매각 이슈로 전일시회 강세였고 반짝 상승 나왔네요. 우리넷의 오지특화망 사물인터넷 모듈은 삼성을 비롯한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우리넷만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iWin 플러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A에 양자암호 보안 핵심 부품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국내 최대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인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 90.4%를 보유한 DI동일이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3개 라인을 동시에 증설하기로 했다는 점과 함께 저평가 상태라는 증권가의 호평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이글은 의료기 3등급 인증 취득 소식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구리가 더욱 귀한 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제작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구리가 핵심 재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미래형 소재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구리 관련 주인 이구 산업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옥션은 쏘더비가 서울옥션을 인수 확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인수확정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옥션 장초에 15% 튀었다가 마이너스 6%로 하락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장중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